아까 홀리나이트를 물었을 때아 이거 생각보다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우쿠쿠를 바라보게 된다면 아까처럼 우쿠쿠 생존왕 모드 돌입하거든요. 네. 그럼 오늘 네. 지금 단테로 잠을 찐디. 자 그리고 여기 네. 연한, 연한 파신권 지금의 어, 예. 성공까지 와 지금의 성공. 예. 어 이거 지금 좋은데요. 석광 석광. 각성기까지 씁니다. 그래도 각성기를 쓴 거에 비해서는 예. 그냥 어. 차려, 어, 이게 결국! 아, 어. 자 홀리나이트 강성기 쓰면서 이거 턴 뺏어 오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디트가 이렇게 볼텍스 브라티를 쓰면요 상대 입장에서는 공속이서 감소돼서 약간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런 의미로 일단은 같이 맞춰서 써준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맞교환. 교환까지? 어? 네 약속된 승리의 시간? 아 근데 이 체력일 때가 사실 홀리나이트에게는 가장 가기 싫은 상황이에요. 맞아요. 아, 그래서... 여기에서 어, 끌어와서 이거 콤보, 실전, 콤보, 실전, 콤보, 실전. 콤보! 근데 체력 아, 하지만 본인 체력이 더 없다는 거! 이거 일단 체력 상황에서 가죠. 아 이거 우쿠쿠 선수가 일단 잘 버텨줘야 돼요. 오! 어, 네? 건승이 각점기를 쓰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상대 체력들을 많이 빼놨습니다. 아 방금 그냥 프린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건설 입장에서 최적이었죠 예. 네, 우쿠쿠 기절 아 평타 평타 그러니까 대구 경이 어쨌든 예. 파괴력은 있어요 그렇죠 지금 투다운 뺏으려고 그럼요 딱친것 같은데요 아 네. 그리고 우쿠쿠, 우쿠쿠. 우쿠쿠 선수도 그 퇴로에 몰렸을 때 오히려 워로드 쪽으로 드, 들어가면서 지금 살아나온 모습이었거든요 예. 네 지금 무빙 좋아요 자여기 우쿠쿠 잡으면, 잡으면 그파지하 잡았어요. 우와. 어 이거 자 이거 오히려 잡으려다가 체력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모금직스러운 아, 먹잇이죠요와아아아자 네, 와! 그래서 혼란오리거 마무리가!! 마무리가!! 자추가시간까지왔고요 어? 오히려 웃고 이거 묶이면 이상해져요 그리고 이거 약속대승리 시간 체력 맞춰있요 잡힐거 없요 그쵸! 어, 여기까지까요여기까지까요 <웃음> 정리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10초만 15달러 퍼시에 버티면 되는 거라서. 아, 아 이게... 홀라 스킬로 다 버티죠? 이 정도 시간은 정리집에 그렇죠. 있어서 이거 무조건 버티세요. <웃음> 맞아요. 오히려 키를 하나 아. 더 가져가는 일냥이 팀은 건슬링어로 희비가 교차가 되는데 네. 지금은 사실 너무 저희가 보는 쪽에서 딜이 계속 나왔어요 이 라이프 스탠스가 견제용으로 쓰인다기보다 투다운을 얻어낸 이후에 신호가 왔을 때 확정타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웃음> 저는좀 힘드네요 어. 좀 쉬운 걸로 지어요 여러분 저희, 저희 좀 살려주세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바로 케어가 됐어요 그쵸. 워로드가 이렇게 또 보고 있을 때는 넬라나 이런 것들로 헤어해 줄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거 버스카지만 들어가요. 대신에 지금 스킬이 한네 다섯 개 빠져 있기 때문에 워로드도 잠시만 대기하자. 네. 폴이 나올 수 있죠. 신보넬라 포샤 입장에서는 각성기를 초반에 조금 빨리 쓰면서 상대 체력들을 깎았습니다 건슬도. 어. 임파이오 선수를 확실하게 지금 잡아주기 위한 거였던 것 같은데. 헨리라이트가 어. 이대 담당하면 되는 거라. 구망가다가 이제 밀키앤만 보고 있거든요 자, 대신에 죽음의 성공 아 역시 핸드건 아 일단 판정성 굉장히 잘 만들었거든요 네 죽음의 성공 한방 뒤쪽에 단지공으로 자이 정도면 임파이어 선수 해준 거다 해준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실드어도 위험합니다 임파 기공하에 서로간의 합작품이 좋았고요 선발 증기 어그 이제 임파이어 선수 나 퇴근 잠시 자 여기서 같이 넣으면서 어째졌어요 예. 아 이건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예예 예. 예. 교환 아우 그래도 스킬들이 많이 남아 있어. 홀라등라 왔어요. 오막 들어갔고요. 장 탄지공 선물등기 흡 흡철장 다 썼어요. 입는 거다 쳤는데. 오이 정도면 공복 진짜 지금 기고. 예! 무조건 잡겠다였는데 야 그래도 워로드라서네워로드 네. 결과적으로는 뭐 잡지 못하더라도 이 정도의 체력계산이 교환하자라는 계산이 있었고요 맞아요 네. 자 여기에서 좀 스톱을 굴리겠다라는 거죠 어 인파는 이제 빠져도 되죠 승조시간이 맞아 좋습니다 각성기 각성기 용암. 어 추가타 지금 제가... 축복이 이제 들어가서 댐감이 예. 들어갔죠 헤미크러시까지는 감행구도가 나왔거든요 그래도. 자 위쪽에 아 찍찍한데 맞. 아 기공사 지금 찍찍 선수 가네 다시 한번폴텍스 그라비티 어, 타이밍이에요 적은 체력으로 시은 진짜 많이 끌었거든요 난 이제 못 버텨 네. 찍찍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예. 어우 코우가 이러면 마지막 딜 마지막 딜 예. 시간이 30초 아래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신분 헬라퍼샷 어 근데 실 들어가 아 이거 크죠 이거 크죠 아 그래도 가요? 시간이 이게 예. 체력 차이가 다운 한번 뺐어요 임파이오 선수가 제거가 돼도 나머지 제거하지 못하면 네, 네. 이거 불쪽으로 들어오면서 그래서 뒤쪽로 빠져있는 거죠 후쿠쫓아오는 왔습니다 하나 더 잡아야 되는 하지만 체력이 4초, 3초 3초 아아 이찡찡찡찡찡 어어 아아 누 잡았어요 실드로 아니 이런 싸움 다시 몰라요 이 마지막 희망의 신호탄이죠 이리 네? 점핑으로 가서 붙어야 돼요 살짝 어, 붙 와! 침탈고 네! 오! 발골 빼고 이, 네! 아! 아! 기공야 아. 건슬이 결국 못 버티고 하지만 아! 도목. 이게 뒤트서뒤트서뒤트는 쉽지 않습니다. 아. 자, 볼까요? 역시나 우쿠쿠 선수의 데미지 뭐 본인이 많이 받기도 했지만 어차피 건슬이고 예. 지금 데미지 많이 받을 친구가 뭐 본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받고 정말 탑 오브 탑인데 네. 아 국구 선수가 그만큼 지금 임파이어 선수한테 견제도 많이 지금 받고, 받고 있죠. 같이 죽고 있는 거거든요. 임파이어 그렇죠. 선수도 그래서 받은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세트입니다. 아 이게 아까와는 그 몸체 스케일이 다르거든요. 네. 또 올라가냐 오, 마냐가. 단성기 쓴거 아닌가요 지금? 어? 어 실수로. 아 지금 얘비포져 예, 있어요. 아 뭐, 진짜. 예 그런 가능성까지 체험해봐야 예, 예.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황철장 선물진기 깔아놓고 어? 이동. 야. 지금 지트가 그 너무 잘 몰아 들어갔거든요. 해비코시까지 코어를 많이 쌓고 그러면서 나머지 딜을 어이렇게 퍼텍스 브라이트 중요한 상황에서 예 이런 걸쓸수 있게 하기 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아, 자 이러면 공성 계속 빨라지고 그러면요 이거 이제 시간 나머지 다 맞으면 약속 시간 체력 빠졌습니다. 와. 잡아요. 자 이후에 국성기 와 지금 윤원배 분이 너무 좀 돌파해 오가 위에서 후쿠를 봐주고 있고요. 심판의 장. 음. 한 번. 이거 잡으면 두다움이거든요 어, 그래서 네. 인듀어까지? 네. 아 버텨야 된다. 이거 쓰러지면은 내가 좀 잡는 게 아니라 지금 윈파이오 등등이 다 위험하다. 그렇죠. 그래서 윈파이오 선수를 지금 위쪽에서 잡았죠. 아. 네. 버티는 거예요, 이거. 버티 더 버티고 나왔을 때 그렇죠. 일런합류가이 지금. 나선의 추적자 딱 깔아놓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홀리나이트 다른 다른 결단이거든요. 근데 체력을. 지금 네. 중간 성공 3단계예요 찍찍 선수가 지금 3등개 타이밍에 어, 근데 아무것도 못하면 예. 안 되거든요 이게 고인이 약간... 물리겠는데요 선불찍기 승업 빠져요 지금 응기 조식 일단은 이것만 봐도 신보넬라 퍼션 입장에서는 지금 의도한 대로 갔다라고할수 있죠 맞아요 각성기로 정리하죠 네, 시간이 1대1 각성기 과연 쉴드랑 우쿠쿠를 둘을 다 잡아내면서 동점을 만들 수 있을지 고막 타이밍성 네, 네 우쿠쿠 안쪽으로 네, 용어보실래자 네.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쉴드랑도 같이 택겼어요 4대4! 4대4! 자 이러면 은 지금 홀리나잇 대신 디티가 어! 야승치 약승치! 오! 그리고 디티는 독가스 타이밍 자, 홀리나못지나요 홀라가! 홀라가! 와! 이게 가빠졌거든요? 네! 시간이 없어요 누가 잡냐? 잡혔고 티트는 티트는 티트는 버티나요? 아직 남은 시간 20초. 첫번 승자는 습니다만네 맞아요. 지금 기공도 체력이 올라가요. 올라가요. 거기에 웃고 그 기다리는 이 순간에 들우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 혼자는 그 위험한 고척과 점 만들어냈고요. 이번에 최고 라포샤아 볼까요? 아 확실히 기공 찍찍 선수가 커싱이 또 많이 되기도 했었고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네. 그죠. 일단 뭐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공복팀 입장에서는 어, 결국에는 이제 어, 셋다 어느 정도 이제 같이 넣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찌찌 선수가 이번에는 저 금강 성공 삼 단계 타이밍에 네. 홀리나이트 각성기가 너무 잘 막아줬어요. 음.